아하 다, 아, 기분이 찌지는가 보. 아하 아하 터덕시 아하 모치까지아아 두번 아 두번 다 기분이 찌지는가봐 어허 아춤 잘친다 아. 아 춤을 잘 추잖아 야 아들아 아 수고이장 네. 아아 아. 아. 아. 아, 잠깐만 이게 쥐, 왜양 사이즈에서 <웃음> 잠꾸깐봐 이건 왜어양 사이즈에서 춤을 추잖아 오. 와 뭐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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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f 하하 a Fa, Fa, Fa, Fa, Fa, Fa, Fa, Fa, Fa, 아 오우... 아니, 이럴 수가... 에이. 잘 안해, 잘 안해, 제문이들이요 당신들은 지금 녹화당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가? 음. 그런 춤을 추세 기쁨의 춤을 추자 기쁨의 춤을 추는 거야 춤을 호우. 호우. 예. 호우. 예. 아 누가 입고 입고 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인데 오 <웃음> <웃음> <호우. 웃음> 가자 가자 야 아니야 아니됐어헤오예오레 아니야마판서안올라가고한데 내가, 내가 얼마나 잘생겼는데 아 잘생겼어? 님도 울고 갈것 같은데 <웃음> 아 진짜? <웃음> 이야 얼마나 잘생겼으면 은그 미모가 뽐내 뽐내 뽐내도 야 뽐내도 눈부셔서 눈을 못 뜨겠잖아 야 이제 보면 이제 보는 순간 눈을 아, 실명하는 사모였어? 거야? 야 보면 이제 눈을 뭐, 실명하겠구만 도될까 아까 아니? 에이, 에이, 우냐우냐우냐우냐우냐 뭐? 우냐? 우냐? 우냐? 우냐? 우냐? 아. 안다. 아. 해피이다. 이영. 어, 어지데 너의 이름이 아. 이미 널리 퍼졌다고 한다. 아. 아, 영상. 개쳤소? 아. 지금 찍은 건 아. 이제 아. 오늘 녹화 올라갔을때부터 퍼질거야 유명인 잘생겼다는 없지로. 썸네일에 정확히 어? 적어줄게요 멋진 당신은 잘생겼다고 썸네일에 정말 잘생긴 해피엔딩 정말 개꿀이잖아 야 나온다